청년 학생부가 다같이 더북! 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동이 없으셨잖아요 <웃음> 지금 했잖아 너 저번이랑 좀 달라졌어 드디어 완성됐다 진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는 라게 따뚱! <농> <농> 지키고 있는 거야? 철롱언니 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청년 학생부가 다같이 더북! 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그 요한복음 뮤지컬 봤던걸 기억하시나요 정인이랑?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빈이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예빈이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대학교 앞으로 가서 예빈이를 태워서 서울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려고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예빈이는 학교랑 크지? 총신대학교보다 훨씬 크 그래도 난 정신 사랑해 예빈이를 후문으로 불러냈지만 정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후문으로 나가는 중 어? 내가 아닌데 정문으로 갔더라 예빈이 안녕 아, 뭐야 동이 없으셨잖아요 지금 했잖아 너 제가 응. 언제요 전둥이 예빈이가 좀 군밥 어, 어머, 어머. 내가 군밥 좋아하는 거니까 고마워 저희는 신사 커난타오 와해왔습니다. 아, 예, 그... <웃음> 소고기 쌀국수 하나랑 돼지고기 덮밥이랑 호치민식 분짜랑 장나귀 튀김. 소고기 쌀국수고요. 저 원래 다 넣는다. <웃음> 네, 저도 아. 원래 다 넣는데. 다 넣어봐 그러면 한번 넣어봐. 아니, 네, 네. 아, 오늘 다른 메뉴가 있잖아. 진짜 괜찮죠? 네 <웃음> 이미 형가 지금 고수로 마비됐어.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웃음> 덮밥 맞아요 진짜예요 <웃음> 덮밥이 이게 돼지고기 덮밥같이 된것 같지만 아, 이게 덮밥이야 제가 고기를 좀 잘라드리겠습니다 짜다 왜이게2 0예비예요 회장님 인사하 <웃음> 진짜 인사를 열심히 하시네? <웃음>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고요 더보 재미있을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직 시작 전입니다 저번이랑 좀 달라졌어 <웃음> 드디어 완성됐다 교회 청년 학생부 브이로그인데 너가 나온 건 처음이다 그러네 그러네.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교회다녔거든요 재밌게 보고 올게요. 일단 후기 알려드릴게요. 안녕. 꿈이 있습니다.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통해 열방의 영혼들에게 흡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 꿈에 함께 하시고 싶다면 나가시면서 제작자 편지를 받아주시고 읽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에빈이 어땠니? 오늘 잘했네요. 그치 아... 나도 보면서 와, 아, 진짜 이번에 같이 오자고 하길 잘했다 싶었어 성훈이 형은 그 애드가 마지막에 회개할 때 많이 울림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나도 그때 좀 울컥했어 마지막에 이제 그 다시 가족들이 돌아오잖아 증인석에 응. 서잖아 응. 교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 봐주겠다 교회의 말만 들어라 응.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부하잖아 이렇게 거부하면 죽는 거잖아 그때 이제 수녀랑 그 윌리엄 버드가 옆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내게도 용기를 달라 그게 좀 많이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윌리엄 버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더 앞장서서 정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 이미 목숨을 걸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정말 내가 화형 대 앞에 서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아, 정말 두렵겠구나 어, 뭔가 그 두려움이 다시 한번더 온전히 뭔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진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또 다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게 나는 그 부분 아이린이 이제 죽고 나서 엄마 아빠가 딱그 성경을 읽잖아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했어 이게 그거잖아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희생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성경이 된 사람들 그런 건데 처음에는 뭔가 성경이 된 사람들? 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막확 와닿진 않았거든 이 후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그 성경에 다 바친 거지 반성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들 성경 오늘도 읽으시나요? 읽었어요 어, 요즘 읽고 있어? 어, 대단한데요 네. 네. 다시 읽어봐야겠다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나, 나는 신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오늘도 아까 살짝 보고 왔거든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오늘도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까 막저희도 그랬잖아 오면서 막 사탄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정말 이 인간들을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 없고 화가 나는 게 오히려 그냥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야 라고 미혹시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하나님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 근데 자꾸 조금씩 이상하게 믿게 하고 다르게 믿게 해서 결국에는 끝이 다르게 그게 이단이지 그게 너무 역겹고 화가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도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사실 그런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잘 몰라서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가 했던 짓도 성경을 모르게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사실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이유가 저러한 순교자들의 희생의 끝에 결국에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들어왔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는 건데 결국엔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또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라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그 결과 우리가 그 소중한 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막상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무시하니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참 반성도 많이 되고 난 그래서 요한 복음 때보다 뭔가 더 많이 울컥했어 그리고 왜 이렇게 배우들이 노래를 잘해? 어, 다 진짜 잘하시다. 어, 아니, 내가 그랬잖아. 내가 왜 헷갈리는지 알아?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배우들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헷갈리는데 다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는데 뭔가 되게 레미제라블 보는 거 같아. 한번더 보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똑같은 맞아. 맞아. 맞아.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